어, 이벤트 한번 매겨 봐 그러면 IP월에 이상어머니 뜨면 어. 이런식으로 이렇게 뜨고 이게 한 15초 정도 지금 이벤트가 뜨고 그 다음에 없어지는 거지 자동으로 역시 소리 같은 거다 맞출 수가 있고